노아 <웃음> 스토리 노아입니다. 로디에용 <웃음> 오늘은 마카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카롱 좋아하세요? 로아로 인해서 이제 약간 시크릿 프라이비. 하시... 아 프라이비 시크릿. <웃음> 시크릿. 오늘은 Z V1 카메라와 함께합니다. 아 그래요? 진짜 프라이빗하다야 음. 응. 안녕하세요. 오늘 스토리노아입다 네, 안녕. 예안녕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 네. 먼저, 먼 설탕으로 머랭이라는 걸 쳐줄 거예요. 이 기계를 음. 이용해서 마카롱에 거진 실패 요인을 한 80%는 얘가 담당해요. 그래. 밑에 프레 부분을 삐에라고 부르고요. 음. 위에 과자 부분을 꼭그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다 쳐주고 나면은 안에 알갱이들 남아있어요 아. 이렇게만 주걱으로 살짝살짝 살짝. 오 그냥 그렇게 먼저 좀더 그렇게 비비면은 기름이 빠져나와서 그죠 하고 아몬데요 알갱이만 남죠? 네 우와. 얘네들이 기름지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에요 아 이게 좀 빡? 아, 살짝살짝 아. 살짝. 또 너무 세게 돌리면 기름이 빠져나와요 아. 되게 쉽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살짝살짝 살짝. 와 내가 치는 걸 찍어줘 니가 치는 거치으라고 이렇게 하셔야죠. 막막막 야, 섬세하게 해. 얘는 세 번에 나눠서 넣을 거예요. 근데 설탕을 다 넣기 전까지는 무조건 일단 저속으로 풀어줬으면 첫 번째 설탕. 아, 일단 비벼.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이리로 갔다.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막 목소리 뿌리 같다 이 정도까지 탄력이 되야 돼요 어... 한... 잘모르겠 이렇게 들었을 때 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절간을 <웃음> 넣 <웃음> 슬라이스 돌려서 가루들어 올려서 슬라이스 최대한 끝이 이렇게 긁어서 슬라이스 아무지게좀 해봐 어, 기다려봐 지금 내가 네, 무지게 하겠네 지금 너아무지게좀 어, 기타니 해서 슬라이스 어, 너무 무식하나요? 애기다름지 애기다름지 애기를 고출비 키워 나도 원님이 아, 훨씬 잘하시던 <웃음> 짜서 누르는 액상 타입 있고 얘는 젤타입이에요 근데 섞을 때도 얘를 막 휘저으면은 거품이 다 죽어버리니까 살짝 살짝 살짝들 살짝 살짝 섞어주세요 이렇게 살짝요 아, 살짝 어 근데 한한 한 방울, 방울? 한두 방울 정도 두 방울 쭉 나고 쭉 나고 것들 야 말은 그시 오리시지만 어어 많이 된 건가? 많이 된 건가요 이렇게 하고 잠가주고 도시 좀 보셨어요? 잘하지 않음.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아안 떨어지니까 도구를 써야지 머리를 쓰고 오오 나 어우 진짜 어우. 야 나왔다 이게 나왔어 응. <웃음> 어떻게 해안 아, 찍고 있었잖아 저는... 점 보이시죠? 네. 점의 수직계를 올라갔다가 내려가다 안돼요? 바로요? 아니 <웃음> 어떻게 했는데 딸려 <다려. 웃음> 이게 뿔, 뿔이 생겼어요. 이게 선생님이 하신 거고, 이게 도와간 거예요. <웃음> 난리.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햄입니다. 너무 예쁘죠? 뿌쥐 난리 났어요. 이 사장님이 주신. 승물 1경물여 마리의 지 집어줘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w r 요 c k 그좀크리나반죽다다시니야오 방금 진짜 잘됐어요 <웃음> 어. 진짜요와 어, n 나 안샷을 넣 이거, 이거 봐봐. 체 n d 게 없잖아요. 때는... 어 그렇게 때는 g i n 에들어갔어요 놀린다. 알림 사라질 u 고있어 없는데, 알리는? 흥분 있어. 알리는 이가 하나도 없어. 뭐 하나도 없어, 얘 있잖아. 전혀. 예. 어째 그렇게 만들었냐? 뚫린 입이라고. 뚫린 입. 얘가 깨끗한 거.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이거. 또말때 봐. 되게 <웃음> 예쁘게 나오는 거야. 아. 아. 카메라. 응. 뭐야? 스포츠 스킨. 아. 아, <목소리> 뭐야? <목소리> 글쎄, 글지 글쎄지. 첫 작품 찍어. 야, 갖다 팔아도 했다 <웃음>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 <웃음> 아주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잘가르쳐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참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에도 <웃음> 하고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월드 브로드였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안녕. 안녕 빨간불 빨간불 아닌데?